충분히 섞어주고 그냥 뿌리면 편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작업 부위가 많이 손상이 되겠지?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오늘은 좀 흔히 볼수 없는 차량을 하나 갖다 놨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하고 또 크고 작은 억울한 사건, 사고를 겪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짜증나는 억울한 스톤칩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하고 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돌맞아 생긴 자국. 흔히 이제 이거를 돌빵이라고 하지. 주행을 하다 보면 앞차, 옆차에서 튕겨져서 다양하게 날아오는 작은 돌들이 내 차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게 처음엔 작지만 방치할 경우 흠집 부위가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엔 도장을 새로 해야 할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 동티뷰 스톤칩을 복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동차 도장면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이래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구나 할 거야 동티뷰가 자료 이미지를 좀띄워줘봐 클리어 코트는 자동차의 색상을 입힌 후 위에 입혀지는 최종 도장으로 쉽게 투명 도장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또베이스 베이스 코트는 자동차의 본래 색상이 입혀진 곳 그래서 클리어 코트나 베이스 코트의 돌빵 정도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거나 눈에 확 띄는 정도가 아니라서 괜찮은데 프라이머, 즉 베이스 코트의 본딩력을 높여주는 곳 그리고 바디 패널, 금속 재질의 자동차 본체인 거지 스톤 칩이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지 동투뷰, 한번더 자료 화면 좀 만들어서 띄워줘봐 그림처럼 스톤 칩을 방치할 경우 이물질로 오염되고 금속 부분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도장면이 부풀어나고 또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손상 부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지 동투비 그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윤쌤과 함께 한번 알아볼까? 우선 준비물을 한번 보자고 알콜 면봉, 또 송곳이나 날카로운 칼 페인트, 페인팅 펜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일단 이 차도 돌빵 부위가 좀꽤 많아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대충 뭐요 정도 보고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돌방부에 송곳이나 날카로운 칼로, 저 오염물질 같은 게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긁어내는 게 좋겠지. 뭐 유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칠해졌던 왁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깨끗이 긁어내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페인트로 칠을 하게 되면 이물질이 있으면 본딩력도 떨어지고 또 다시 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염부위에 오염물질을 긁어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스펀치 부분은 보니까 바디 패널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프라이머 층까지는 진행이 된것 같아.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금속 부분까지 오염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식이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겠지. 다음에 이제 소독용 알콜. 알코올. 소독용 알콜하고 이런 이제 면봉을 준비를 해서 알코 뚜껑에 다 살짝 알코올을 담아서 오염물질을 긁어내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을 유분이나 뭐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면봉에다가 알코올 같은 걸좀 발라서 어, 스톤칩 부위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알코올로 닦아주는 거야 그거마 유분도 좀 제거가 되고 어, 오염물질도 제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알콜로 닦아낸 후에 뭐 이거 마트나 자동차 용품자가 가면 내차 색상에 맞는 페인트를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충분히 섞어주고 그냥 뿌리면 편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작업부위가 많이 손상이 되겠지? 그럴 때 이제 이런 종이컵 이런 걸좀 준비해서 소량을 여기다 조금 뿌려서 이렇게 이제 컵에다가 페인트를 준비를 해 놓고 로코넬의 페인팅 펜 여기다가 아까 컵에 부은 페인트를 여기다가 채워줄 거야 음, 그래고 조심스럽게 펜 안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채워주면 돼뭐한 방울 정도 들어갔는데 까떡 차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까 이제 칼로 긁어내고 알콜로 소독을 했던 스토치 부위에다가 페인팅 펜으로 살짝 살짝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스토치 부위가 채워지면서 칠이 되지 다음 칸도 보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미세한 스토치 부분을 이쑤시개나 붓 같은 걸로 터치하기에는 너무 작은 경우 좀 넓게 퍼져서 흉하게 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페인팅 펜을 사용하게 되면 스톤칩 부위만 깔끔하게 이제 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칠이 메꿔지면 좋은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페인트에 있는 신호 성분은 날아가고 페인트 성분은 좀 수축이 돼서 다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나중에 한번더 며칠 경과된 후에 이런 식으로 페인팅 펜으로 해서 한번더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건조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헤어 드라이기나 뭐 히팅건 같은 게 있으면 좋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드라이를 살짝 해주면 더 빨리 건조가 되겠지. 덩트유!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은 끝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스톤칩 부위가 이것보다 너무 큰 경우엔 페인트 작업만으로 끝냈을 때 눈에 보이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다음에 한번더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작업했던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스톤칩의 경우에 좋은 방법이니까 동투뷰도 나중에 한번 작업을 해보라고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 <목소리>